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더유항공에서 지원해준 엔더3 프로K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더3는 중국의 크릴리티사가 만든 반조립형 3D 프린터입니다. 2019년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이기도 한데요. 베드가 있는 Y축 부분은 조립이 돼서 오고요. X와 Z축을 사용자가 조립해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더규항공에서 제공한 설명서 또는 원래 들어있던 설명서나 USB 안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쌤은 이전에도 엔더3를 조립한 적이 있어서 엔더3 프로K도 30분만에 뚝딱 조립을 했는데요 기존의 엔더3 조립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엔더 3의 조립 방식을 참고하고 싶으면 다음 쌤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엔더 3 프로 K의 가장 큰 차이점은 Z 리미트 센서 이 스위치를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에는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BL 터치가 달려 있기 때문인데요. BL 터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노즐 옆에 빨갛게 빛나는 게 BL 터치입니다. 출력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와의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센서인데요. 엔더3 사용자 중에는 엔더3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BL 터치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BL 터치는 레벨링을 편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3D 프린터를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BL 터치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요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엔더3 프로 K의 BL 터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의 t r l 을 눌러 i 이니셜 i 이즈 IF 롬을 누른 다음에 프린터 세팅 값을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BL 터치도 레벨링을 한번 잡아줘야 계속해서 자동 레벨링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메뉴를 눌러서 프리페어에 오토홈을 눌러줍니다. 노즐이 Y, X 스위치를 찍고 베드의 가운데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다시 메뉴에서 프리페어, 무브 액시스, 무브 Z를 선택해 줍니다. 무브 0.1mm를 선택을 해서 Z축을 위 아래로 움직일 건데요. 숫자가 커지면 Z축이 위로 올라가면서 노즐과 배드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고요. 숫자가 낮아지면 노즐과 배드 사이가 좁아집니다. 노즐과 배드 사이에 A4 용지 한 장을 끼고요. Z축을 움직여 가면서 이 종이 한 장이 뻑뻑하게 움직이는 정도의 높이값을 찾습니다. 종이가 안 움직이면 노즈가 베드가 너무 딱 붙은 거고요. 종이를 움직였을 때틈 사이에 낀듯 하면서도 뻑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2.2가 제 높이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프린터의 높이 값을 찾아야 합니다 제 프린터에 맞는 값 마이너스 2.2를 기억해 두었다가 메뉴에서 컨트롤 그리고 모션으로 들어가서 프로브 제트 오프셋 값을 아까 찾았던 마이너스 2.2로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컨트롤에서 스토어 세팅을 눌러 값을 저장하면 BL 터치를 사용하기 위한 프린터 조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프린터를 사용할 때한 번만 세팅값을 잡아주면 됩니다. 모델링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세팅에 맞는 슬라이서로 파일을 변환해야 합니다. 무료 슬라이서 프로그램 큐라를 설치하고 상단 메뉴 설정에서 프린터 추가 또는 오른쪽 메뉴에서도 프린터 추가를 찾아 클릭합니다. 아더를 누르게 되면 크릴리트에 엔더3가 있습니다. 이 엔더3는 기존의 엔더3인데요. BL 터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코드에 명령어 하나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프린터 관리에 들어가서 우선 이름을 엔더3 프로 K로 바꿔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기기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시작 G 코드에 바로 이 G28 밑에 G29를 쳐서 넣으면 됩니다. G29는 BL 터치가 오토 레벨링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역시나 처음에 사용할 때한 번만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큐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값들은 다음쌤의 큐라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와 큐라의 BL 터치 사용이 제대로 세팅이 되었다면 매번 출력을 시작할 때마다 BL 터치가 베드에 16군데를 측정하게 됩니다.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모되지만 BL 터치 덕분에 이제는 레벨링 고민하지 않고 출력해서 좋네요. 엔더3는 현재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프린터입니다. 가격대비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인데요. 안그래도 가성비 좋은 프린터에 BL 터치까지 달았으니 36만원짜리 프린터에서 나온 출력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참 엔더3 프로케이의또 다른 좋은 점은 자석배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서 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태극기의 흰색 부분을 뽑았는데 넓고 납작합니다 이런 출력물을 기존에는 스크래퍼로 밀어서 떼야해서 손 다칠 위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석 배드를 사용하면 아름답게 출력물이 떨어집니다. 앞뒤 모두 매끄럽게 출력이 됐는데요 자석배드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찰싹 붙는데 잘 붙는 앞뒤 방향이 있습니다 자석배드를 올바르게 놓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엔더3 프로 케인는 BL 터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배드를 뗐다 붙였다 해도 레벨링이 틀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엔 도장을 만들어서 출력해 보았는데요. 도장은 떼다가 잘못하면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자석배드가 있어서 쉽게 뗄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장은 바닥에 레벨링이 잘된 상태에서 뽑혀야 도장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잘못해서 뽑히면 이렇게 글자가 일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엘터치가 있으니 레벨링 걱정이 없어서 이런 도장도 깔끔하게 나오게 됐네요 어? 근데 프로케이는 기존의 엔더3랑 이것만 다른가요? 다음 영상에서 엔더3 프로케와 엔더3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